보수주세요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여 보여보 딴 따단. 올림픽 토는 19. 따 따다다다다. 따, 따, 따, 따. 땡! 빵! 오, <웃음> 어. 수빈아. 잘하고 있어. 힘드... 자, 수빈이 아, 힘든, 힘든 거, 거 아니지? 수빈이 힘든 거 아니지? 수빈이 너무 괜찮아 지금.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생 행복해.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종목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컬링 아시죠? 네. 아 그럼요 오. 영미! 영미! 고발 컬링을 할 거예요 목발? 깔발깔 우와! 우와! 맨! 아아 우와 저기 있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기 <웃음> <여기> 있어! <웃음> 아, 더워 오, 오. 우와! 우와 맨! 가위바위보 해안 내면 꼴찌 가위가위 가위. 아아 이겼어요? 후공해 후공할게요, 저희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네. 네. 어이 안 보이네 준비 시작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다섯 시, 시험 끝 하나. 조심히 조심히. 야 이거 되게 안 보이는데. 와 골리앗이다. 야 이거 되게 안 보이는데. 되게 안 보이는데. 와와와와와 <웃음> <웃음>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되게 안 보이는데. 아잘 보이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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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식이 엉덩이 키웠다 그러니까, 엉덩이 이렇게 나온다 내가 믿어! 응, 응, 응, 응 내가 믿어! <웃음> 아, 가만히 가 응! 내가 믿어! <웃음> 아, 가만히 가 <놔>. 응! <웃음> <웃음> <웃음> 끝? 내 네, 끝! 아 진짜 잘했는데? 와! 야, 나 믿으라니까? <웃음> 여기서 저기 가기가 되게 어렵다 야, 승식가 어? 너 되게 하체 운동했어? 왜? 되게 엉덩이가 되게 예쁘다. 자전거 타서 그래. 자, 오케이. 우리 톤팀할 만한가요? 너무 쉬운데요? 어, 어 너무 쉬운데요? 어 쉽다. 어. 우리 가기 전에 우리 화이팅 넘치게 우리 빅팀부호한번 외치어 갈까요? 예? 구호 구호 구호 구호. 그대로 <웃음> 그대로 외쳐줘. 올림빅 투는 지방 지방. 식빵 식빵 다들 어디 보고 하는 거야? 식빵 시작 하나 둘셋넷아와서 빵빵빵빵 빵빵 빵빵 야!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가 그래, 독자,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 참지마, 참지무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지마 뭐야 자세주세요네 자, 시작 예, 오! 2, 4, 9, 4 5 6 7 8, 8 9기다왜 이렇게 잘해 려10 10 1 10 10 10 1 <웃음> 아 근데 찬이형 게임 잘한다, 확실히. 그래, 초반에 저렇게 빨리 했어야 된다니까? 초반에 너무 느렸어, 우리. 우린 깐부잖아, 깐부. 깜부. 깜부. 우리 이겼어. 우린 깐부잖아, 깐부. 깜부. 깐부. 화려한 뭐 워킹을 보여주신다거나 하시면 몸개그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이 잘해야 돼. 나 스턴이잖아. 어. 가자! 어떻게 몸개그 제일 약한 두명이 쉽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네. 코끼리코 두 바퀴 추가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30바퀴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30바퀴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쉬워, 쉬워, 쉬워. 이길 것 같아. 반대를 써주세요. 톤 팀도 구원만 외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댕! 유! 톤! 유! <웃음>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저건... 저건... 어? <웃음> <웃음> 너무 놀랐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어, 산책, 산책, 산책. 산책 나왔는데? 아, <웃음> <웃음> 어, 잘하고 있어. 댕댕이 네, 잘하고 네, 있어. 바다, 바다. 아, <웃음> 아니, 형 찾는 어, 같아. 미워. 비켜봐! 비켜봐! 야, 뭐야, 네. 골라로 내려왔어. 뭐야, 골라로 내려왔어. 이게 어린이래? 형, <웃음> 형이 리드예요? 자! 오케이!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어디야? 여기 더 와, 더 와! 더 오라고!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더 와, 더 와! 더 오라고!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오이나 <웃음> 어? 꼬깔이 이렇게 될 때까지 했는데? 네팀 <웃음> 팀에 엄청난 몸개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풍선수 점수가 들어갑니다 와! 이게 뭐 몸개그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자, 우린 퍼포먼스다 퍼포먼스 그만 아, 나이스야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일곱 자자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꽃할콘이 왜 너랑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꽃할이 아, 불이 야됐어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아. 어, 지금 웃음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웃음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어 여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동찬너이야아 잠깐만 아, 어떻 내가 안 보여? 자자 이리 와자 야 너도 들리와 시작 아, 그냥 가, 가, 가. 아 쭉쭉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야야야 어, 어어. 가자 오렸어 십대아아 아 아쉽네 아 못했어 아 아쉽네 아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코카콘왜 이래? 제 어떻게 됐나요? 몸 개그 점수가 있었잖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톤 팀의 승리입니다. 아아아아아지아아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럼 결과요. 결과요. 결과요. 네, 아, 저희가 다 생각해 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쵸. 역전승이 아니라 그냥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박수한번 이... 쳐주죠. 아,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어, 그거 한번 해줘요, 팀고. 아, 원래 이기면 해줘야지. 아니, 아, 아, 남은 남은 남은... 야, 우리 의 목적은 오늘 이것만 시키다. 탱, 양, 돈, 와. 와 저희 팀은 이미 정했습니다. 네, 정했습니다. 그, 그 분야에 특출난 친구들이 있어요. 음, 여기 그렇구나. 보면은 탁구를 정말 잘 네. 치거든요. 다년간의 운동으로 다져진 그 하체 근육을 네. 우리 세준이가그 네. 이제 저제니라 합니다. 네. 좀 센데 네. 그 이제 네. 롤린으로 롤리 롤리 롤리 롤린으로 네. 제가 또 플라워프로 한번 네. 기깔나게 한번 돌려보려고 네. 합니다. 저희 팀은 저희도 뭐... 다 만능이라서 뭘 해도 상관없어가지고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워프는 승식이 형안희가 아, 갑니다. 아니 왜? 어. 한 세가 훌라스시기 갈수록... 형이 훌라우프가 정석 아니에요? 아 저는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아 세이퍼가 너구나? 티비니가 갑니다. 오, 뭐야. 아, 어 뭐야? 어, 오늘 되게 예상 바뀐데? 네, 그리고 제가 어, 탁구를 가게 됐어요. 아무튼 어. 자고요 우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예. 테스트 해본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한 번씩 네. 로테이션을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어, 알겠습니다. 어너 어, 그렇게? <웃음> 오, 위험한데? 맞잖아 <오>, <웃음> 형, 맞아, 간 거야 <웃음> 야, 눈알 튀어나오겠다얘얘 <웃음> <웃음> <뒤에> 눈...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거의 그냥 <웃음> 끌고 가는데? <웃음> <응>? 잘하네 괜찮아 어, <웃음> <자>, 이렇게, <웃음> 나, 이렇게 <해>? 다 <웃음> 할게요 나 근데 <웃음> 훌라와프 진짜 한 중학교 때 이후로 안한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응? 어 잠깐 만 내려가 왜 이렇게 내려가지? 아 한자 못하네 흔한 분 못하네. 야야 아, 야, 큰일 났 아. 야다했근데 이거. 아 이거. 야, 다, 아야 다진 한분못어야칠아오 아뭐 야. 야. 아왜왜 아, 아. 아. 왜 한다고 했어? 아니 해보고 싶었어. 아예 보라 보라 할 줄을 모르는데? 바꿀까? 어, 너가 이거 해. 가질 아, 못해. 나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한, 아, 가, 한, 한, 가, 한번 가봐요. 한참 가네 가네 가네. 어, 아닌요 같은데. 야 하는 거아닌 거. 내가 적어볼 아, 아, 우리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편하게 그래. 하자. 또 해볼게. 어, 야, 아, 야? 야, 잠깐만. 왜 저희 아, 왜 이래? 야, 얘들아 왜 이래? 아,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친구들 여기? 여기 완전 막장인데, 지금? 여러분, 안전 우선, 안전 우선. 아,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 <웃음> 수빈아, 다시 가야 돼요, 여기 이빈아 수빈아 1일날빈아 어? 이거 숨발 12시 당겼어요? 빨리 다시 마법, 마법을 다시 돌아가 여기 완전 막 형,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응. 형, 나 방금 할수 없봤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눈 감고 해 이기겠다, 야 네, 상대 팀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셨죠? 예 네. 어떤 종목을 누가 할지를 상대 팀이 정해줍시다 와, 와, 아, 와 효도 좋지 와 효도 좋지? 자, 여러분 지금 전략을 잘 아, 그래. 짜셔야겠죠? 일단은 괜찮은데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 괜찮아, 괜찮아 커버 가능해? 야, 눈 감고 하자 그냥 왜, 왜. 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희. 홀라포는 일단 찬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 네, 찬이가 그대로 가고요. 경찰이가. 아 탁구는 우리 네, 세준이가 갑니다. 골라포니 탁... 저희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인들이 생각할 때 홀라포 누가 할것 같아요? 한세. <웃음> 정답. 한세. <웃음> 네, 한세. 그럼 탁구는 탁구다. 맞아. 맞아. 슬리퍼 두고 송시경. 정답. 맞아요. 정답! 싸이가 있고 오케이. <웃음> 성공하세요. 네. 아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파이크다. 아 성공하라고요. 오케이 네. 성공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어. 아니 훌라우프를 프로에... 아니 네, 맞다? <웃음> <웃음> 저쪽 훌라우프 수빈이로 바꾸고 싶은데 난 상관 없어. 분명 한세가 아까 못하는 척을 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 아 근데 나 그거 쏘지 못하면. 흘라지못하게 뭡니까? 왜 그래? 저희... 왜 이렇게 발끈해? 저희... <웃음> 훌라후프를 수비를, 수비를 바꾸겠습니다 마꾸겠습니다. 아니 훌라후프를 안해봤어어얘 <웃음> 나보다 잘해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좋아 시작 시작 그래 하하하하 <웃음> 좋아 그래 좋아 <웃음> 계속 떨어진다. 여우, 쭉 떨어진다! 계 떨어진다! 수빈. 야 천천히,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어살렸어살렸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떨어졌어떨어졌어 떨어져! 떨어어어어 살렸습니다 저희가 아, 똑똑히 아, 봤습니다 아니, 살렸어요, 살렸어요. 맞지어 오, 오, 살렸어 살렸어 오, 살렸어 오, 오, 오, 오, 오. 눈이 찌그러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상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웃음> 너 누구야? <웃음> <웃음> 너 누구야? <웃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 누구야? 오, 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케이 네 기록 1분7 초입니다. 똑같나? 팀 그대로 출전 시키십니까? 네. 아왜그러십니까 바꿀 시다. 아형 훌라프 자신 있어? 예. 와봐. 훌라프 바꿀까? 찬이 형 타코 잘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야 얘도 운동 복병이야. 우리도 바꾸자. 저희도 바꿀게요. 저희도 훌라프와 타코를 바꾸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 좀 익숙해지마 했는데 이거 바꾸네. <웃음> <웃음> 야, 자 아니야 운동 계속했으면 운동 신경이 있을 거야. 에, 에, 에. 아, 그래, 렇게만 해. 렇게만 해. 에이. 에 자, 준비, 시. 작 <놀라> <놀라> <잘> <놀라> <놀라> <-놀라> <어떡한 adjusted> 이상한 거 잘한다니까 감가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힘으로 그냥 씨, 힘으로 그냥 씨. 야! 자사식... M? 가자, 가자, 빨라, 빨라. M? 가자, M? M? 가자, M? 가자. 천천히라도 가자. M? 가자, M? 가자, M? 가자, M? 빨라, 가자, 빨라, 빨라. 야 이거는 왜 이렇게 힘드냐? 가자, 아, 가자. 아 찬이 형 개그 욕심 내지 마요, 진짜. 아 찬이 형 개그 욕심 내지 마요, 진짜. 찬이 형 개그 욕심 내지 마. 아, 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 기록은 33초입니다 와 대박이다 잘, 이번 잘, 게임은 빅팀의 승리입니다 매달 수여할게요 아손 하나씩 봐, 우리가 다 같이 드는 거야 자. 사진 찍으세요, 우리는 하나다 부하모할까? 올림픽 초는 10번! 10번! 이거 홍보지 네.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게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자, 렛츠 고. 렛츠 비톤. 배경. 어, 굉장하이구나 어, 그냥 뭘 고개를 털어. 잘 떨어지고 있어. 뭐지? 왜 이렇게 잘해? 지금 뭐, 뭐야? 뭐야? 근데 걷는 게왜 저래? <웃음> 뭐야? 쟤왜 이렇게 잘해? 지금 뭐, 뭐야? 뭐야? 근데 걷는 게왜 저래? <웃음> 뭔가 있다. 너네 나